어, 그래픽 너무 제 스타일. 네, 너무 예쁘네요. 네, 해볼게요. 소리가, 게임 게임 소리가 방송이 되나요? 게임 소리 들렸으면 좋을텐데. 왜냐하면 이 게임이 나라가 플레이를 막 열심히 해본 거는 아닌데 그 핸드폰으로 앞에 이런 내용들은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막 쿠키들 목소리도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멋있고 해서 어.. 들으면서 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소리가.. 나..나요? 나지 않나요? 여러분? 오후호.. 모르겠네요. 오후.. 유메 퀴세키 네! 아리가또! 코트니님 네. 슈퍼세팅 2 0 0 0 감사합니다. 언니 다 좋으니까 라떼 언니는 뽑아주세요. 아 뀨! 코트니님 2천원 원해 감사합니다! 뀨! 네! 어 라떼? 라떼 언니? 네 라떼 쿠키! 까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그소위 말하는 그 가짜 게임인가요? 가짜 게임에 약간 스멜이 스멜 스멜 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가짜 게임 느낌? 가짜 게임? 어, 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호호호. 어호호. 그러면 어 소리가 안 나는 건가요? 아 잠깐 기다려 볼까요? 네네네네 지금 귤님께서 열심히 울면서 지금 <웃음> 울면서 <웃음> 지금 조정하고 계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말하세요. 네. <웃음> 라떼보다 다크초코와 아, 네이 게임소리를 지금 농출을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떼랑 에스, 에스프레소일까요? 네 어쨌든 어 커피 이름이 되게 많네요. 에스프레소 있으면 레전드예요. 오호 좋은 거군요. 좋은 커피군요. 오호호 커피 종류가 많네요.. 여기는.. 아 이거.. 눌러볼까요? 사방에 쿠키 보스러기가 가득해.. 그저 여기 화면까지 있는데.. 네.. 날라다 오랜만이에요.. 네.. 예지 다니는데 네. <웃음> 오랜만입니다.. 오!!! 나온다! 나오는거죠? 나오는거죠?! 나오는거죠?! 소리 들리세요? 나 네, 소리 들리시는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는 이제 오오오와 이제 나오네 와네네네 그러면 수겸 수겸 수겸 네 수겸 끈적거리는 생크림 같으니 게다가 코를 찌르는 버터 냄새 때문에 숨을 쉴수 없군. 나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너무 멋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 오, 오. 어둠 마녀 쿠키가. 오. 바닐라 왕국에 전쟁을 선포했어 모든 마녀 키네 여기 바닐라 왕국이래요 오호 바닐라 얼마 전에 케이크 괴물들을 이끌고 등장했다는 그저 말인가 어, 오호 그렇군요 맞아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왕국을 공격한 것 같아 음. <웃음> 감히 우의 상대로 겁도 없지 오 음, 왕국이 빨리 어둠마녀 쿠키를 찾아야 해. 서두르자. 네,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쫑쫑쫑. 아 이거를 눌러서 키크네요저 들게도 이크네요 아, 아 일단 은 넘어가긴 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압도하겠다! 아하, 아그쵸 스킬이 너무 화려해서 참아 화면에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야 만난. 쿠키 적으로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가? <웃음> 그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쿠키 적으로 어둠마녀 쿠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제발 대답해줘 아, 근데 어둠마녀 쿠키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먹히려고 뭐, 뭐? 갑자기 무슨 황당한 소리야? <웃음> 설마 지금까지 단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단 말인가? 기는 소리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우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먹히기 위해서가 아니었군요. 정말로 행복하던가? 넘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물에 빠지면 눅눅해져 버리는데도 눅눅해져도 괜찮은데 맛있는데 그쵸?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싸우. 아. 그렇게 쿠키들은 강하다. 어, 맞아. 달콤한 몸과 특별한 재능을 주신 신께 난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다섯 쿠키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왔지 난 쿠키들의 힘을 믿어 영웅이군요 쿠키들의 영웅이 끝까지 미련하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우르렁칸칸! 음, 저 컴퓨터! 저희 컴퓨터도 우르렁칸칸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맞았네요. 다음 자.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해! 그러니까. 있 없어요? 다 눌러야 되는군요. 다 눌러야 되죠. 가장 가진 거에 가려서 컴퓨터 안 녹아요. 살살 녹아요. 아, 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살살 있을지도 요 <웃음> 어쩌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몰라. 그거. 일단 일단. 놀라서 어 아, 없어요? 봐봐 봐봐. 진호야 게 될걸? 진호 힘이다. 깨어지는가? 드디어 내 오랜 꿈이 실현될 때가 왔구나 거대한 폭발 이후 영웅 쿠키들과 어둠 마녀 쿠키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영웅들을 잃은 쿠키 백성들은 수위를 고군분투했으나 끝없이 밀려드는 어둠의 케이크 괴물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찬란했던 쿠키 문명은 천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달콤했던 고대의 문명도 영웅들의 소사시도 잊혀져 가던 때 외딴 오두막 작은 마녀의 허름한 오븐 속에서 아주 평범하고도 용감한 쿠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오 평범한 쿠키 첫 전투 오 좋아요 오왜 아, 아, 계속 쫓아오는 거야 오 이거 뭘로 조정을 해야 하나 아, 막 다른 길이잖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오케이. 싸워야 해. 이 인간은 모두 비켜. 누렁들 네, 우아. 달리고 있어요. 짧은 다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모두 비켜. 어어 무서운 게 어우 어어 할아버지인가요시험이 있는 걸로 봐서 연세가 있으신 것 같지만 기억.. 일이나세요이거세요이론하세이낌이네요 <웃음> 되게.. 일세요세요일어나세요 어... <웃음> <웃음>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세요. 용감한, <웃음> 어? 용감한 쿠키! 이 진짜 일어났네. 용감한 쿠키. 만나서 반가워. 오호. 딸기 마키, 마법사 맛쿠키 너희들도 마녀한테서 도망친 거야? 어 눈이 반짝반짝. 어 그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죠? 호호. 오호 쿠키를 먹고 있군요. 너무 그,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그, 눈을 떴어. 눈을 떴어. 그런데 마녀가 쿠키들을 잡아먹는 걸 보고 말았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군요. 혹시 내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큰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아, 도망 다행히 마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마녀의 집을 빠져나와서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역시 마녀는 무서워. 아 근데 이거는 마녀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구웠는데 다 도망가면 뭘 먹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야? 마녀도 너무 배고플 키는 아닌데. 먹는 게 맞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설탕 놈숲 속에 쓰러져 있던 쿠키들을 구해서 데려왔어. 설탕 놈, 네 놈. 이렇게 쿠키가 많아지다니. 이제 모두의 꿈이었던 쿠키왕국을 만들 수 있겠어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니 상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그런데 쿠키왕국이 뭐야? 으흠. 바로 여기 너희들이 여기. 서 있는 이곳을 말하는 거야 여기군요 여기 쿠키들이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우린 계속 여기서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여긴 너희들의 왕국이야 왕국의, 왕국의 이름을 지어보자. 지어보자. 오호호? 네. 왕국의 이름을...몰라 할까요? 호호호 어... 음. 그러면여러분은 어떤, 어떤... 나라의 이름인 거잖아요. 뭐뭐! 음, 그러면은 나라 이름? <웃음> 나라 이름, 귤림 힘내세요, 왕국이요? 귤림. 샤스타 하모니 왕국, 하모니 왕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림 힘내세요, 왕국. 정말, 그 나라에서는 귤림이 굉장히, 그, 보통받는 느낌이네요. 하모니 왕국. 하모니 왕국, 왕국으로 뜨는 걸까요, 그러면? 라고 해야겠다 하모 왕국 왕국왕국 이상하잖아요 왕국 오케이 네 중복검사 설마 이게 있다고? 있다고? 그러면 다시 어 이거 중복검사하고 확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 확정 안되는거죠 하모니 왕국은 있고 나라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나라도 있대요 그러면 그러면 살살 녹네 왕국 아까 컴퓨터 살살 녹을 뻔 했으니까 살살 녹네 왕국 이게 이겨내 이거에요 이게... 오 어, 이거 있대요 그러면 아뭐 커미 새나라 어? 컴 컴퓨터로 하는 사람 많이 없겠지. 합정. 정말 됐어. 여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엉망이 돼서 살살 동네 왕국입니다. 여기. <웃음> 그게 지금은 다 무너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멋진 쿠키 왕국이 있었다고. 음 그렇군요. 에이 왜 그래 마법사 마쿠키. 쿠키 왕국이라니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 뭐 어, 생각만 해도 멋지죠 용감한 쿠키, 여기에 쿠키가 얼마나 살고 있지? 어허허 어, 어, 어. 우리 셋그 중에서 왕은 누구지? 아직 안 정했어 어, 어 왕이 없네요 그니까 러이름이 되네요 <웃음> 헬로나라 굴러미터큐 예스 굴러굴러 굴러. 왕국이 뭔지 모르는 거아니야 너무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쿠키들이 온 기념으로 쿠키 하우스를 지어줄게. 어, 쿠키 하우스? 응. 음. 쿠키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야. 어? 나 나한테 집이 생긴다고? 그쵸. 내집 마련의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군요. 쿠키 하우스 건설하기. 어, 설탕 노움이 저기 있네요. 포키하우스 9위 와, 집을, 집을 마련할 수있다네요 대단하군요 건설하기 <목소리> <목소리> 건물 터치 아, 그쵸 그렇죠? 항상 이런 다이아들은 등장하죠 크리스탈은 어, 네. 아, 틱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목소리> 라이브 맞습니다 <웃음> 현재 시간 오후 5시 1분 라이브 맞습니다 띵톡이 계신 분들 테스트 완료 우와 이게 쿠키하우스? 정말 멋져 우리가 특별히 바삭바삭하게 만드느라 <웃음> 바삭바삭해 봤다고이 마을은 살살 녹는 마을이더 많이 생기면 친구들 집에도 <웃음> 놀러갈 수 있겠다 <웃음> 큰일이야 큰일 났어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 나무가 가득 있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뭐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주지 않을래? 어, 녹은? 녹은 거 같은데 아닌가? 얘좀 녹았어요 지금. 그쵸? 얘 녹아내리고 있는데. 어? 그럼 먹어야지. 니녕 <웃음> <웃음> 왜 녹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되어 있어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녹아버리고 말거든. 뭐 개복치예요 개복치. 알겠어. 우리가 가볼게. 그러니까 뭐 녹은 기면 먹어야죠 어떡해요. 이상한 소리 나는 수프의 대찾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요. 전투. 아그 다짜고짜 싸우는 거군요. 전투 시작. 송유마쿠키 이상한 소리가 나는 숲 생각보다 달려. 꽤 넓은 곳이잖아. 난 무서워 마법사 마쿠키 넌 괜찮아? 물론이지. 내 이름은 마법사 마쿠키고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마법을 잘 쓴다. 완전 믿음직스럽다! 그럼! 도움을 시작해보자고 너. 어, 좀... 어, 그냥... 아! 아! 살는마을이 아. 아. <웃음> <정말> 살살... <웃음> 그래 뭐야! <웃음> 그래 뭐야! 다 떨어져! <목소리> 모두 비켜. 어저께 미쳐! 다 떨어지 마! 와와은색으로 빛나는, 오! 단단하고 차가운 이거로 들어갈까요? 뭔지 모르니까 버리자! <목소리> 아니야내 직감에 따르면 마법과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일단 가져가 보자고! 지는 게 당연해. 네. 다짜고짜 처음에는 보통 지지 않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여기는? 아! 영투 상장 퀘스트! 보상 받기! 퀘스트 완료!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왔어! 아, 물론이지! 케이크 괴물들을 날려버리고 왔다고!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신기한 걸 주웠어. 이거좀 봐줄래? 네. 맞아요 이건 오. 특별한 쿠키 커터구나! 오, 설탕봉! 쿠키 커터? 멋진 이름인걸? 무섭지 않을까요? 쿠키 커터면은 사실... 인간으로 서 인간 커터인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봐, 쿠키가 내 몸에 꼭 네? 맞아! 아주 편안해 계속 끼어 있고 싶어. 계속 끼어 있고 싶다고? 용감한 쿠키! 그런데 쓰는 물건이 아니야 철창살이 달린 신비한 마법의 보내서 쿠키 커터를 사용하면 쿠키를 불러낼 수 있다는 놀라운 전설이 있다고! 우린 쿠키가 아니어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너희라면 할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이럴수가 난 지금까지 설탕 백조가 쿠키를 물어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마법사마 쿠키 네가 특별한 쿠키 커터를 사용해 볼래? 뽑기에서 쿠키 커터 사용하기 이군요 뽑기랑 호호호. 아, 그러기야 설탕 노움 얼굴이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오호 고급 쿠키뽑기 아, 이거 하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뽑는 건가요? 오호 그래, 가차 가차 아 가차 그쵸 아 이게 이걸로 가차를 하는군요 음, 그렇군요 뽑겠습니다 어떤 쿠키가 나올지 잠뜩기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을 보게 될 거예. 아이, 주머니 조심하라고. 오, 칠리맛 쿠키군요. 매운 쿠키라고요. 좀 약간, 좀 약간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그렇군요. 뭔가 달달한 쿠키가 나왔으면 했지만, 뭐. 문이니까요할수 없는 거죠, 대때 네. 뭐라? 우와... <웃음> 응? 응? 아! 너희는 뭐야? 경찰이냐? 몰라서! 음. 저기 그게... 어. 쿠키 커터를 사용했더니 네가 나타났어. 설탕 눈 표정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 아! 거대한 황금을 훔치기 직전이었다. 아 모두가 같은 종류를 받. 봤... 그렇군요. 날 불러낸 게 누구야? 가만두지 않겠어! 아, 네. <웃음> 그건 바로 마법사 버쿠키야 그렇군요. 뾰족한 모자. 너냐? 가만두지 않게! 않겠... 어? 어 여기 고추를 들고 있어요. 뭐? 뭐야? 뭐야? 이 텅빈 허을 파는 보석 가게는 어딨어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은행은 언젠가는 짓겠지 아, 은행도 있나봐요 원래는. 아! 그럼 옥시게 아...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모두 저도... 님들야. 그래도... 또 큰일이 나버렸어. 큰일은 얘가 만드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번에도 케이크 괴물인가? 괴물인가? 설탕 놈이 큰일을 만드는 것 같은 경가상에 누군가 흘러르니까? 있어! 아주 아주 눈이 빨갛고 날카로운 이빨도 달려서 무시무시해! 어 여기... 왕님이 이렇게... 그니까 최초의 목격자가 설탕 놈이면은 설탕 놈도 뭔가... 뭔가... 쿠키상에 묻혀있는 왕국의 보물을 훔치려는 소장인가봐! 뭐? 복울? 그런게 있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뭐하는거야? 아직도 왕관을 못 찾았냐? 하지만 이런 지저분한 잡초 속에 왕관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야. 어딱 봐도 수상해 보자. 그 되죠? 왕관이 어떤 왕관이냐면 말이지. 전설 속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웃음> 오, 왕관? 하겠다 왕관이다 정말로 왕관이 있었어? 뭐게요? 너희들 누구야? 내 왕관을 뭔대로 가져가는 거야? 너무 입어봐 쿠키만 너무 입어봐 그 너무 헐벗었어요 너무..그런데? 들켰다 얘 뭐라도 입었는데 그래도 케이크 들게 이걸 들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오오. 우리도 따라갈테니 으악 왕관을 가져갔어! 아, 안돼! 무슨 짓이야! 이 못된 도둑! 돌려줘! 어, 롤 케이크 나무숲 클리어하기! 어 왕관 레벨업 갑자기! 네 플레이! 들깨 쫓아가자! 월트 탐험 이인구겠죠 네, 잡으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왕관 쓸 케이크 들깨가 저기 보인다! 네. 올케이크 나무 숲으로 들어갔어! 빨리 쫓아하자 음, 되게 근데 이 게임하면 할수록 빵 먹고 싶리는니가 그래서 전투 준비 일단은! 아 그쵸! 팀 설정! 이제 칠리마 쿠키도 있기 때문에 얘도 넣고 가진 거다 내놔! 네, 없어도 내놔! 할수 있겠죠? 배치 네, 완료? 아네 어, 어, 4명 어 이렇게 아 원래는 6명까지 되는 걸까요? 이 그만 왕가를 내놔! 네. 다다다다또 아, 아, 도망간다! 거기서!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케이크들께도. 가보도록 아! 네. 할게요. 이제 하나씩 스킬을. 잠개만되깐만 스킬을 르고 스킬을 누르고. 스킬은 일단은 하나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웬일 케이크들개다! 어, 저기다. 이제 거의 다 잡았어. 저 쿠키 먹고 싶죠, 저주야. 어, 커다란 케이크 괴물이다. 아, 네뭐 그쵸 네코킹덤보다는 어, 나라가 신기하실 수 있죠 그쵸? 어 그쵸 네 얼떨결에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뭐네어 됐어? 네, 네, 뽑기는 언제 또할수 있는거죠? 이런 게임은 또 뽑기의 재미잖아요 뭐 해야겠죠? 아까 그런 그런 컨톤가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오빠 게임 너부터 아임 칠해요 어머니가 게임 칠아다이아를 뽑게 할수 있다며 아 미안 쏟아져라 호호호 이번 달좀 매울 게임 처은 보면서 다이아를할수있구나아 그렇군요 다이아로 뽑게 할수 있군요 가짜 게임은 가짜 해야 되겠죠 그래 비켜 가까우지 마. 아, 여기야, 여기야, 여 와! 와!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들어가면야여기 알겠어. 야 여기야, 지기야 여기야, 와와야 여기야, 여기야, 요판 끝나고 야여만 갈게요. 저리 가! 야여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네? 음? 나처럼 왕관을 썼구나 너도 귀족 집안 출신이니? 응. <웃음> 어 귀족 집안 커스터드 고기는 어우 깜지라고 장난이 심하잖아요 정잘 <웃음> 읽은 거 같아요 근데 정말 노란 한 <웃음> 어+ 아, 아, 아야야 불만 아, 안돼 어+ 기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요 어+ 어+ 이 어+ 저기 있다 찾았어! 어+ 어+ 어+ 들 어+ 를찾았 어+ 어+ 어+ 어+ 어+ 어+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용가야 어디가? 찾아가고 있군요. 음, 오호! 이녀이구나아 그냥 반가워?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건가? 아닌가? 아 그냥 얻은 거예요. 와, 되게 쉬운 녀석이 이기는 게 당연해. 쉬운 녀석. 아 힐러 힐러군요. 아 얘네도 그러면 막 탱커도 있고 다 있군요. 호호편함을 호호 호 네, 우편함을 볼게요. 아까 오편함을 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어호고있어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려고 했어. 호이크들호를또 놓쳤어. 근데, 근데 쟤는 트위치? 왜 저러고 있는건데? 어? 네? 어 지금 아, 트위치 채팅창에 멋있어요, 맛있어요가 다 지금 네, 올라오고 있군요. 네, 맞나요. 네. 그러게요. 네. <웃음> <웃음> 어, 네. 안녕 나의 백성들. 만나서 기뻐. 어 되게 뻔뻔하네요. 내 이름은 커스터드 어, 3세맛 쿠키. 고급스러운 이름이지? 그만큼 고급스러운 혈통을 타고난 쿠키야. 왕... 난내 왕국이 될 만한 멋진 땅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여기가 마음에 쏙 들지 뭐야 어, 정말 빵빵한 뻥뻥한... 국기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곳의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려줄 생각이야 어, 굳이... 어때? 너 굳이 부탁도 안 했는데 드디어 우리 왕국에도 <웃음> 왕이 생기는 건가? 아무 생각이 없군요 이 녀석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누구 맘대로 아, 어. 마법사 막 쿠키가 너무 황당해서 쓰러졌나 봐. <웃음>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야. 으, 배고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 마녀한테 도망친 이후 아무 것도 못 먹었지. 음. 그럼 별 사탕을 먹어보자. <웃음> 내 쿠키 주세요. 어떻게 사탕을 다 같은 친구 아닌 달콤한 데다 먹으면 힘도 세진다고 근데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탕이니까 설탕 친구인데 설탕놈 주제에 건방지게 레벨 3으로? 어.. 이거군요? 어.. 이.. 어 다들 번갈게요. 정신 팔려있을 때 덜어주지 어.. 어 이거? 어. 이거? 에베로 아, 무도날이기지못이렇 어, 어, 아, 이렇게 하 이렇게 하요 아, 까렇 아, 그렇군요면상되겠 어, 어때? 이 나는걸! 마법사 안 먹었는데. 이젠 마법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세계의 학문이라는 주장에도 거침없이 맞서 싸울 수 있겠어 <웃음> 별사탕이 배가 차겠냐 밥을 달라고 평소에 많이 신경 쓰고 있었구나 <웃음> <웃음> 나도 별사탕을 먹어볼래 <웃음> 쿠키들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세상이 어, 감격했어. 또또또 또. 왜또 또. 또 녹고 있어? 그러니까 또. 왜 우리는 또, 또.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녹아버리고 아니, 말거든. 하지만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앞으로 함께 멋진 쿠키왕국을 만들어 나가자. 야. 커스터드 만 쿠키라고 했냐? 이곳의 왕이 되겠다고 했지? 난 커스터드 3세 맛 쿠키야! 3세를 꼭 붙여달라고! 알겠어. 커스터드 아, 어쩌구야? 너 혼자 앞으로 어쩌... 왕국을 다 만들어! 왕이라면 왕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게 당연하잖아! 아, 그, 그, 그런 거야? 아, 아, 알겠어! 쿠키 왕국의 미래는? 그타도 상쌤한 쿠키에게 맡기거라. 다루기 쉽네. 어, 그러게요. 좀 단순한 성격인 거같 별사탕도 먹고 기운도 차렸으니 다시 왕관 쓴 케이크 들깨를 쫓아가자고! 이게 다 정의를 위해서야. 음. 진짜 속마음은? 당연히 왕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지. 그렇군요. 역시나 뭔가 훔치기 위해서? 이렇 하는 거군요? 네. 1 다시 3 클리어하기. 아 어, 이런 게 있었고요. <웃음> 결차린 <결제 할인> 이벤트 네. 아, <웃음> 어, 어, 어! 어! 네. 그리고... 킹덤 패스? 다양한 시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확아 어. 시즌 보상? 뭐가 있나요? 싫어요. <웃음> 500원이요? 모임. <웃음> 어, 모임 플립이잖아요. 아, 잠깐만요. 이거 우편함도 봐야 되죠. 받기 아, 맞아. 아, 이런 식으로 뜨는 군요 밑에 모두 받기 할게요. 다이아가 이만큼 아 뽑기 할수있는거예요 그러면? 뽑기를 해볼까요? 뽑기를 이런거 이벤트... 여기요? 킹덤패스 이벤트요? 이벤트? 여기요? 가서. 보상, 바퀴 하하하 친구 초대, 패스 선물 보내기, 패스 어떤 패스 이거 뭐죠? 패스 닫고 그러면 이제 할 것이 뽑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뽑기 위에 뭐 떠있어요? 뭐 있었지? 아 미안해 네기네 그러면, 커터는, 아, 이거, 커터 있군요. 커터도 3개 있고, 다이아도 있고, 되게 많은, 나라는 게부유하네요 그렇군요. 돌리는 게 아 진짜요? 좋은 거를 미리 이거를 딱 같이 할 때부터 시기가 나는군요 여먼성 딱 봐도 별로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한번더 제발 합 <웃음> 아! 부스러기 모으면 하나가 돼요? 그렇구나 부스러기 모아서 쿠키 하나 만드는 거군요 자! 포터로 보는 거 마지막! 갈게요! 뭐지? 음. 저런 이걸 스무 개를 모아야 된다고요? 스무 개를? 맙소사 이번에는 이거죠? 10연차? 10연차 가면 되죠? 하, 제발 연차는 진짜 한두 개는 써줘야지 진짜 연차 돌렸는데 제발 될까요? 이 쉬운 녀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파맛 고기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헐레벌떡 안 오셔도 될것 같은데 천천히 오는데도 저 지금 연차 까고 있는데 연차... <웃음> 지금 이런 실망스러운 걸 헐레벌떡 오셔서 보시다니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진짜 아니 이미 있는 국기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아 그렇구나 네 <웃음> 지쳤어요 약간 아, 지금 연차 약간 아 있는 거 자꾸 네 있는 거만 나오고 음. 버블콘 맞기 아. 아 그렇군요 있는 거 이렇게 아 레어라고 써있긴 하네요 아 레어 레어겠죠 뭐 이걸 뽑고 싶은데 이거 이 또잉또잉 걸리는 이영는꼭싶겠네 마음에 담아서. 하! 제발. 아, 어, 그래요? 뭐 좋은 거? 나오려나? 어, 어, 모르겠는데. 어, 어, 그래요? 뭐, 뭔가, 뭔가, 뭔가 좋은 거야 성공이야? 그 뭔가? 약간 다른데, 아까랑? 그쵸? 그쵸? 제발! 제발! 제발! 구공을 가르고 바람을 밟는다. 바람을 밟는다. 날 밟으세요 그냥. 날 밟으라고. 날 밟으라고. 날 밟으라고. 나를 밟으라고. 아! 아니라고 나갈 시간이야. 나 당근 당근 당! 나 당근! 아 레오인 건 알겠는데 나랑 하필 당근 이외 당. 이게 왜 갑자기 당근이에요? 아! 뭔 당근! 아! 당근 두 개나! 아 정말 이러니까 나라가 당근이랑 사이가... 나랑 포도주스 한잔 어때? 뭐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 포도주스 한잔하며 즐기라고! 아! 그좀 좋은 거 같은데 그죠 이게 좋은 거 같죠? 오! 이 포도주스구나! 아 포도 괜찮죠? 포도 괜찮지! 뭔가 알기 되게 그 됐고 네 하나 더 그죠? 제발 나떼 무럭무럭 자라렴 반가운 햇살 반가운, 반가운 당신, 당신. 어네 좋은 거겠죠? 음 좋은 거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어 네.. 좋은 거 맞겠죠? 제일 좋은 거예요? 너하 라떼 뽑고 싶은데 아까 똥잉똥잉하던 라떼 뽑고 싶은데 이거 좋은 거라고요? 아 커스터드 버리면 된다고요? 인데? 커스터드 버려 커스터드 두 개만.. <웃음> 세 개인가? 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걔네 녹여갖고 뭐못 만들어요? 꾸스러기 만들어서? 그런 거안 돼요 여기는? 아니 원래 게임이 있는 거 부셔갖고 뭐 만들고 그런 거 있는데? 갈아가지고? 갈갈해서 안 돼요? 있는 친구들 갈지도 못해요? 응. 쿠키는 못 갈아요? 아까 부스러기라면서 어못 가는구나 그럼 걔네 어디 땄어요? 커스터드 엄청 많은 걔네? 못 갈아요? 갈갈 안 돼요? 걔일 시켜요? 노동? 아 그렇구나 하.. 아, 걔네 이, 걔 일도 잘 못하게 생겼는데 근데? 힐러라면서 <웃음> 일단 잘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당근 어래 음. 좋은 거두개네 음. <목소리도> 흠료 응. 선물 뭐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귤비이니 <웃음> 자꾸 <자포>! 억지 텐션! <웃음> 된다고 아 주워달라고. 네0 개는 뭔데? 아, 네 제거하기 한 개. 아 이런 걸다 이것도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거군요. 우글로글해졌당 그러니까요. 진사과예요. 아 진짜 다 좋은 거예요? 아무는중요해 아하. 아또 만든다고요? 아좋은거 좋은거라고 지금 음. 채팅창에 허브 좋은거예요 라고 저는 미로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히 지낼게요 커스터도 너무 많은거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네?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잠깐만 못보던 버튼이 있어 바로가기 네아 이거 뭐 아! 나무꾼의집 설치해볼게요 아, 이거 아까 거보다 집이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어허. 여기 옆집으로 옆집으로. 아하, 여기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군요. 커서도 이리와, 아 당근 이리와, 당근 들어가, 당근 들어가. 음, 고신이 돌리고 있어. 들어서 물려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대대대, 와. 호호호호. 장어다지어졌구나설득노이 어, 보통 이런 건설을 하는군요. 오호호, 네. 아, 이걸 뭐 이용을 할수 있나 보죠? 아, 여기서 이제 생산하기. 얘가 잠자고 있으니까 일을 시켜야겠죠? 롤 케이크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오 어, 네. 이것보또더할수 있나? 아, 대기열 깔아낼 수 있네요. 아, 코스터도 그래!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열심히! 어, 되게 노동 체질인가봐요, 생김새랑 다르게. 역시 이 타고나는 거는 중요치 않아요. 후천적으로 훈련을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와왜 그래 또. 왜 그래. 아, 부러질 것 같아. 아, 아까부터 계속 이걸 휘둘렸죠. 뭐 어, 다시 만들 수 있는 대장가! 어,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고 있군요. 대장가! 막말어야죠 뭐. 그냥 똑딱하게 설치하기. 건설하기 설탕 놈. 대장간. 어, 대장간은 좀 떨어져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좀 떨어져서. 집보다 좀 멀리. 여기. 건설. 설탕 놈. 아까, 아까, 아까 코스트도. 어, 나는... 어.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나가고. 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집어 넣어야 되나요 여기도? 아 그럼 이거 좀 주어야지. 어, 제거하기. 어, 그리고 누구 누구죠? 기억? 뭔가 뭔가 쿠키가 아, 탐험가 탐험가 쿠키.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다른 애들은 뭐 하는거죠? 아 이거 노움집인가봐요 설탕 노움어 제일 명당자리에 자기들 집을 지어놨네 이건 못드나아니에요 어? 뭔가 하고있어요 그래서나 여기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일해라 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포장 좋습니다 왕도 일을 해야죠 그래야 왕국이 잘 돌아가죠 어, 영토 확장? 아또땅 넓히고 얘네 둘이 뭔가 같이 계속 붙어 나뉘죠? 뭐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떨어진다 의식한다 의식해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얘네? 얘네랑 예, 얘랑 얘랑 딱 봤어 딱 걸렸어 아좀 되게 좋은데 얘네 뭔가 있는 거 같죠? 뭐지? 어쨌든 입장하러 가보겠습니다 인형 없어 아! 도끼 있어야 요 그렇구나 도끼가 하나 아, 나왔고 단단 도끼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또 여기 일.. 아한 명만 시킬 수 있나봐요 오호 도케못 가나 이제? 아나못 가구나 다 왔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근데 쿠키들이 많아서 좀 많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모험 갈 때? 오케이 아, 설탕도 열심히 오. 이 하얀색 뾰모닦기도 그렇지. 망고도 깨끗해졌어. 와! 아하, 그렇분요 꾸미기, 와! 꾸미기. 아, 꾸미기 이용 가능설선택음이 굉장히 흥겨워하고 있네요. 오. 꾸미기는 여기서 할수 있어. 와, 여기 꾸미기 버튼이 생겼어. 우와 어, 아 환경 점수 그렇죠 보통 이런 게임은 그런 게 되는 거잖아 하 딸기 막 그네니까 딸기 막 그네는 여기 은밀한 곳에 설탕도 음식 뒤에다가 놔둘게요 일하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일다 하고 퇴근하고 여기서 놀게요. 와! 어, 예쁜 거 엄청 많아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설탕 도 완전 천재에안 그러니까요? 와, 쏟아지는 물. 아, 코키마을은 이런, 이렇게 캠핑 세트. 헉! 젤리 스테이크? 젤리 해머 이거 캔디 약간 그거... 그거 뭐지? 막 어른 얼음... 얼음 한 캔치에 있는 캔디같이 생겼어요. 호호호... 드래그하여... 슬라스 근에 태우기... 딸기 맛이... 어딨어? 이리와 1위... 아, 꽃을 보고 있니? 좋아? 어... 나... 여기 타봐. 오케이... 이용해봐! 어? 계속 타! 계속! 너도 탈래? 어, 너는 싫어? 아 너는 꼭 타래? 난 병원하다!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웃음> 미안해! 타봐! 타 행복한 날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어 그래! 되게 능거 아저씨 타볼래요? 아저씨? 아 그래요? 딸기만 탈수 있어요? 그건 누구더라? 뭐지?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배만요 아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웃음> 아 용감한 친구와 딸기맛만 되는 거군요 아 용감한 친구 용감한 친구 용감한 친구어 잔이 잔이 그럼 일단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쭉쭉쭉 돌아갈 수 있게 어우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열심히. 아주 좋아. 무감한 응. 친구. 어두두두 타보게. 어안 아, 타? 왜? 네? 타봐. 왜? 타. 그래. 좋아 좋아. 응. 좀 아, 위에 지금 스테이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고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저깐만 아, 잠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쨌든요 네. 컴퓨터인데 <웃음> 아니 그런 짤 있더라고요. 막막그 대학생 치지마! 막 이런 거 있던데 직장인 치지마! 젖어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웃음> 유행하더라고요. 모상 자체! 사이 스태프! 도망가 버렸으면... 어! 달리는 건 우리 특기잖아! 달리는 거 특기죠. 이들의 전직이 도 러닝이니까요. 네. 아, 네네. 여러분들 사운드 괜찮으세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게임 사운드 부금이 약간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아! 전, 네. 소리가, 아, 그쵸. 약간 그렇군요. 드드드드드 하시는군요 음. 아빔빔빔빔빔빔빔빔빔빔 그러시군요 지지지 아 똑같군요 똑같군요 약간 또 지지지 그쵸 드드드드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드드드드산 딸기 덤불숲이 코앞에 있는데 나라도 움직임이 조금씩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마이크는 지금 켜져 있죠? 네 마이크는 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애님림께서 잠깐 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곧 시작합니다 화면이 떠있음과 동시에 나라의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정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네. 쿠키랑 킹덤의 저주인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이 동네가 살짝 약간 그렇죠 계속 그렇군요. 귤림 파이팅 귤림 지지마 귤림 지지마 귤림 <웃음> <규림> 지지마 <웃음> 울지마 바보야난 정말 괜찮아. <웃음> 아네나 진짜 나라 목소리 들리고. 시작합니다가 보이시면은 지금 맞으신 거예요. 네. <웃음> 양성열요 <연료 웃음> 네. 어떤 보죠? 양성열요 지금 그림이 뭘까요? 물 따르고 있는 건가요? 뭐죠? 뭐죠? 네. 아 노래 가사네요. 네, 네, 네, 네, 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정말 모바일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무겁네요. 진짜 되게 무겁네요. 오호호. 원래 나라가 스팀게임 위주로 해가지고 음. 네, 데브시스 머시기 멤버들은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어, 이 기탁님, 네, 그죠. 여기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름이 다들 되게 그 커피 이름이죠. 네. 아마도 모바일게임이 무겁긴 함, 그쵸? 음, 음, 음. 나라님 로블럭스 할 생각 있어요? 네 어..그것은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피디님들의 <웃음> 생각에 전적으로 네 <웃음> 있을 것입니다 네아네아 네. 아, 로블럭스 찾아보신다고 하네요 나라는 사실 게임하는거 본적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 그거 약간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네아 <웃음> 오호호 언니 다음번에 용감한 맛 쿠키 빼고 해보자 빼면 누가 스테이지 클리어 에다 올라가는지 궁금해 아하! 그렇군요 호호호 라떼 맛 쿠키, 에스프레소 맛 쿠키 어! 좀 조정이 된것 같은 느낌! 아웃음 아하! 귤비디니웃음 아하! 네 그러면 더갈수 있겠군요! 그러면 바로 어? 어느 건누름면셨죠 어 아, 그쵸? 전투 준비해서 이거를 힘 설정! 해서 아까 용감한 마을 쿠키 빼고 빼고 아 저희 귤페디님의 어떤 그 키미적 관심으로 이 개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 커피와 친하신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쵸? 카페인과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와 상당히 친하실 것 같아요 해요? <웃음> 그러면 이번에는 누굴 넣을까? 마법사? 아니 아니 레벨? 레벨 레벨 상관없고 지금 지금 힐러고 얘네는 뭐예요? 공격이란 뜻인가? 그쵸? 얘네는 방어하는 거고 앞줄에 그러면 마법사? 힐러 얘는 이거 약간 쿨타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얘 넣어볼까요? 어.. 이미 했던 스테이였어요 나라고? 뭔가 닌자? 닌자? 닌자 넣어볼까요? 얘를 빼고 그러면 닌자를 넣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킥! 킥! 용감한 쿠키 빼고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허 키. 아 그쵸! 나라 잠깐 조정하고 어 얘도 너무 예쁘게 생겼! 얘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호호호호 자동전투 하고 있으니까요 <웃음> 아 우유 남자예요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하얗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 지지마 지지마 어 우와 응원해 주니까 됐어 아, 아니구나 <웃음> 우유맛 쿠키 좋죠 음 우유 맛 최고죠. 아 그래요? 우유 맛 쿠키는 뭐예요? 공격형인가? 딱 보면 약간 힐러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이라 아닌가요?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방어형이라고요 아하! 그쵸! 너무 하얗고 예쁘게 생겨서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난 메로나에 걸렸어 우연의 전설입니다 방어형이고요아 그렇군요! 어, 되게 여기 어, 고인물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웃음> 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것 같아요 뭔가 오호호호. 나라도 이제 곧 여기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라도 우유 마시는 거 좋아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오호호, 오, 오, 오. 멋있네요. 와. 자동 전투, 네, 다음 지역. 과금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아마 나라의 모바일로 했으면 지금 벌써 과금을 해서 벌써 <웃음> 이미 연차를 몇번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그... 라떼만 쿠키 나올 때까지 아마 조금 그저 어... 돈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가네요 네와 <웃음> 어, 방금 전까지 샤이닝스타 본편 정주행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실식을 하고 계시네요 와 어, 그렇군요 후후후. 아 요즘 우유 쓰는 사람 없는걸로 아는데 아르나 상위건 보면 아 이것도 이제 아르나가 있군요 아 그렇군요 또 바꿔볼까요? 한번? 어차피? 아 추천 좀한다 이거 힘살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근 어디에 어디에 얼마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풀타임 빨리 차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 이거 보조형 같죠? 약간 그쵸 보조형인 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 어.. 공격이 있으니까 얘는 빼고 어, 얘 약간 보조형을 넣어서 레벨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용감한 쿠키 말고 얘 빼고 어, 얘를 넣고 어, 이렇게 또 바꿔서 오호호. 오 오기 예, 좋습니다. 보조형하고 공격하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네, 궁금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전투 시작! 음 힐러 힐러네요 지금 보니까 멘트가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보조형이 별로 그 보조형의 일을 못하나보군요? 전투랑 내려갔어! 아아 아, 되게 어 역시 이게 다 당근 때문입니다 당근 때문이에요 아 지금 날아가요 사실은 지금 나라가 오, 나라가 나라, 나라가 지금 지금 소리 혹시 들리세요? 나라 지금 삐삐삐삐거리고 있거든요 나라가 지금 어, 오늘 라이버는 네네네 네, 뭐라고 인간세계와 연결이 아 그쵸 인간세계와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삐삐삐 소리 나고 있어요 네 <웃음> 인간세계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입만 살았거든요 지금? 입만 살았어요! 소리는 들리시잖아요 그쵸? 입만 살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휴먼세카이와 약간 연결이 그쵸?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쿠키런 킹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나라도 쿠키런 킹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휴먼세카이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네 네, 어, 그 와중에 지금 쿠키들은 잘싸워주고 있군요. 으흠. 캐릭터라도, 아 그쵸 저희 SD 캐릭터 있었죠? 맞아요, 사진으로 대체해주세요. <웃음> 근데 너무 이거 약간 <웃음> 사진만 이렇게 띄어놓는건 뭔가 뭔가 되게 먼 길을 간 사람 같잖아요,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아, 아 그렇군요. 나라양 제가 이번 주에 도로 주행 연습하고 시험도 칩니다. 아, 어, 네네, 화이팅입니다. 분명히 합격하실거예요한 번에! 합격하실거예요저 라떼 뽑았어요 누구시죠? 곽찬규님? 네 라떼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웃음> 부럽네요 나라 영정사진 <웃음> 그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약간 그... 사진 띄워놓고 나라가 뒤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나라 약간 그... 병풍 뒤에서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명절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약간... <웃음> 합격 기원합니다. 네네네 자기가 알아서 잘 싸우네. 언니 없어도 되겠다. 뭐라고요? <웃음> 저 없어도 된다고요? 자동전투가 그만큼 요즘에 굉장히 어, 잘하더라고요. 네, 잘해요. 어 그쵸?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스킬들도 잘 쓰고 그쵸? 아, <웃음> 어, 큐트칩이 나라. 네, 큐트칩이 네, 작아요 지금. 스몰. 베리 스몰 스몰 스몰 미니 나라. <웃음> 뽑기 하실 수 있을 때 저도 라떼 나와 <웃음> 네, 지금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가기 대서 이긴 거죠 아까 이겼다고 했죠 어. 오호호호 오호호 산다기 덤불 전파방에 <웃음> 전파방에 맞아요 귤리 <귤님? 웃음> <웃음> 전파망에 맞는건가요? <웃음> 네! 아 누군가! 누군가! 아 그쵸? 저희를 노리고 있다고요? 왜죠? 왜? 왜 노리.. 아 위험해요? 위험. 빨리 퇴근해야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웃음> 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니미치비한 큐트 어, 치비 나라 어..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다음주에 또 화요일 4시부터 같이 신나는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퇴근을 위한 빌드 성공적! 바이바이!